찾아볼까요 30대의 코골이는 최악이라 수술 생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코골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코골이는 정말 수술이 답일까요 코골이 때문에 주변에서 양압기 추천도 해주시고 하는데 확실하게 치료하면 려 코골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코골이는 정말 수술이 답일까요 너무 고민되는데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과연 수술이 답일까요? 약7대 3의 비율로 30%는 코골이가 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다군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뭐냐면 코골이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해서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코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7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골격구조. 아래턱이 작거나 아래턱이 뒤로 밀려 있거나 그래서 아주 얼굴이 작은 사람들이 오히려 오, 의외로 젊었을 때 코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30대의 코를 볼 정도면 얼굴이 작거나 아래턱이 작은 경우라고 볼수 있겠죠. 특히 어, 이 교정을 하신 분들 중에 치아를 뺀, 빼고 나서 이제 교정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강이 좁아지면서 코를 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구강이 좁아진 만큼 혀가 크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혀 사이즈는 그대로이지만 구강이 좁아져 버리면 당연히 혀가 더 뒤로 넘어가서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살 찌는 거죠. 살이 찌면, 물론 기도 주변에 살이 쪄서 기도를 좀 좁게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뚱뚱해진 만큼 내가 평소에 정상적인 호흡을 해서 들어오는 공기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 불필요한 잉여 살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그래서 더 많은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뚱뚱해질수록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잘 때도 그렇게 숨을 많이 들이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숨이 들어가야 어 되는데 자는 동안에 또 기도가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숨을 더 많이 쉬는 대신에 기도가 좁아졌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진 만큼 코골이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소리가 커지고 좀더 아파 되면 이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더우이나 무흡까지도 악화되는 게 바로 이 코골입니다. 비만에 의한 코골이죠. 그 다음에 가 코막힘. 비염이나 비증경, 망복증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 숨을 제대로 못 쉬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입을 벌리면 턱이 뒤로 가서 기도를더 막아버리죠. 그래서 생기는 이제 코골. 이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에 의한 근육의 연조지 또는 이혀 같은 근육들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더 쉽게 늘어지죠. 그래서 코를 막죠. 아, 기도를 막죠. 그래서 생기는 코골이. 또, 잘못된 자세. 베개가 잘못되면 이렇게 기도가 꺾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지 않는 베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코골이. 또 있죠. 편도나 연구개 또는 목구멍이 아예 이렇게 되게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처럼 연구개가 아, 목구멍 주변에 연조직들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코골이 이처럼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다 개선할 수 있기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원인에 맞는 해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뭔가를 할수 있기는 힘들고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대처 방법들이 나옵니다 수술이 답일까요? 수술로서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은 연구계, 목구멍 주변 조직에 늘어진 현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는 효과가 있고, 코가 막혀서 숨길을 열어주는 게 효과적이다 싶은 사람들도 효과가 있는데, 나머지는 수술해가지고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정말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